문화도시지원센터로 가가지고 그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사업 설명회하고 또디자인너우들한테 그 이제 디자이너고뭘 해야 되는지 그런 설명들을 좀 해드리고 오느냐고 예, 제가 좀 늦었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을 찾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설레마은 별로 소개들드렸고 제가 저 하나만 더그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어저께 어느 회의를 제가 그거 좀 벗어도 죠네 제가 어저께 어느 단체 회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단체 회의에 나중에 목을 확 들고 왔는데 그게 안가프거든요 근데 왜 그러자면 그 단체에 모이는 목적이 사실은 거기 그 조직의에서포트 역할을 하고 그 조직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는 하는데 한 천몇 동만해원이면 근데 그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나은장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글 같은 음식들이고 그러고 왔는데 어, 제가 뭐 겁나고도 굶어고도 없고, 없고. 그래요.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제가 그러면서 어제 이제 집에 와은금도고 와가지고 밤에 화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집에 있는 거내거 거 가지고 뭐어룩 무슨 뭐 남아서 내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승려입니다 제가 승려다 보니까 밤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촛불 켜놓고 정말로 그래서 이 속에 제가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그 문화 디제이노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읽어드렸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거, 요고, 요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제가, 저를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기도라고 이제 어제 적어서, 대자 히뷰하신 부처님, 제 삶이 아무리 공공하더라도 나의 이익을 먼저 찾지 않게 하시, 하시고, 은혜를 입었으면 크고 자금을 따지지 않고 항상 있지 않고 가슴에 새기 하시옵소서. 나쁜 놈이 될지언정 얍삽하게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없는 놈이 고개 숙이면 이굴해 보인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늘을 쳐다볼게 살도록 하소서. 어느 때는 나보다 더 궁금한 사람은 부처님 모시듯 모실 수 있게 하시, 하시옵소서. 내가 동의 없이 가오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항상 가슴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네, 이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항상. 내가 돈이 없지, 가구가 없는 가위라 예. 그래서 약삭하지는 말자.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제가 우리 여기 센터장님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그 마을 만들 지원 센터에 얘기합니다. 그참 웃을 거예요. 저 양반은. 저 양반이 처음에 마을 만들기를 시작을 하면서 할때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그때 가방 하나 조롱도 메고 이제 마을 다니면서 할때 그럴 때부터 이 제가 저희 이제 용역이라고 따로 다녔어요 그 눈으로 보고 이제 배웠는데 그 하면서 그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저는 한번도 제 일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기 자체에서 그 환원 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이면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막 아등마등하지 않아도 생기는 건 생기더라고요. 다시 내게 안되는 분이시.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지금. 그, 오늘 펜션은 아닌데, 요, 요 앞에 우주 향수 펜션 가면, 그 앞에 기름이, 그, 저, 위원장 전화하고, 제 전화번호 다주있어요 다 민원들 제기하고, 그 제, 제, 집이 등기만 내게 안주셨요그 그 주인은 몰라, 뺏겠는지. 네. 그 일반 사람들 와서 다 저, 저한테 전화해요. 그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동네에 있는 거다 내가 갖자 내 소유로 하자 마음은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기는 세금은 본인들이 좀 내라고, 자기들은 집 건지도 모르고 내는 안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이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음. 오늘 강릉시 마을 디자이너 그 사업이라는 것도 실제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요청하고 마을을 가꾸면서 만들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15년째라고 더 오래 생각 오래 보니까 와 아, 그리고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 아들라도 뭘수중할것 같은. 그러니 우리 저 센터장님하고 저하고는 15년째가 어요 진짜 이런 가방 하나 들고 돌아다녔는데 그나 처음에 보고는 주사람문 약을 팔러 온나 사진상가이랬서맨 처음에 몰라. 그땐 저도 몰랐고, 음, 저분도 이제 처음에 마을 만들기를 시작을 하셨고, 전국에서 그 저도 승려로 있다가 이제 마을을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파괴를 한건 아니고 마을에 이동해서 제 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끌려서 나와가지고 마을 일을 보다 보니까 그뭐 마을 일도 모르고 이런데 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자신이 있으면. 실 부자하게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사업계획서를 어디 써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동호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어요. 저는 작년에 그랬어요. 나까안 썼어요. 영국에 땅놈 집어넣어라. 내가 같이 할 거다. 나하고 붙을 수 있으면 넣어라. 그리고 그랬더니 그게 신 위원들이 딴마음에갈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화 디자인이라고 하 그래서 실업을 그랬어요. 영국에 가면 무조건 하겠다. 영국에 땅놈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제가 대서 다 사는 건안 됐습니다. 이 마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밤이 아니고 마을 기업 심사할 때 행자로 에서 행자 마지막에 나와요. 그때 저 일본과 있었거든요. 신경질 나 하죠. 뭐라고 그랬냐면 심사 받으러 갔더니 대 교수님이 뭐 그딴 장아찌가 되겠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신경질이 확, <놀람> 확 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나가지고 확 책상 빌면서안 받는다고 그러고 나오니까 석승이 팀장이라고 <놀람> 애들이 까지출체 나오면서 아! 스님 그러지 마시라고 막 달래더라고 그런데 신용이를 내려왔는데 후발 했어요 강원도 그런데 <웃음> <웃음> 행자고에서 실사를 나온다는 거신용기안 나왔어요 무슨 뭐.. 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 잘한다 해도 저양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세명이 이제, 이 팀에서 다섯 명이서 실제로 교육을 와줬을 때 우리 마을에 주민이 있 명. 면 그것도 우리 형님이 불쌍하니까 동생이 이장안에 불쌍하니까 도 봐주고 저하고 말은 사무장하고 셋이서 봤어요. 스텝이 다 써있고 그럴때도 아 가운데를 했더니 내가 꿈취했어 강릉이 또 꿈취했어요. 그때도 그렇게 희망을 줬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것만 받, 받고 또 될까 말까 하는데 뭐 그게 되겠어요 하니 신경이 안 났겠어요. 그래서 신경이 나가지고 딱리로 나왔어요. 좀 전에 제가 그랬죠? 내가 동의 없이가구 없는 사람은 아니겠다고. 그래서 나왔더니 행자 앞에서 실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갔어요. 신경질 안 내려온다는 얘기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데 그러니까 하여튼 저에게 2014, 1 5년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 소득이 지금 오늘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 이 밑에 계시는 분한 분이 어르신 노인, 노인네가 받으시는 그3 3세일 정도에 버는 게1500 정도 수익이 됩대요 그러니까 뭐퇴비비 빼고 뭐 하고도 거의 뭐한 천만원 이상은 버는 거예요 3,4일 동안에 아니 이제 내년 그렇게 버는 게 부자 되게요 봄해봐 잠깐 버는 거예요 한세천 근데 그때 당시에 2007년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 동네가 가구 가구? 개인도 아니고 가구로 따졌을 때 연소득이 80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한 3, 4일인데 1500 정도 된다니까 한 천만원 정도 번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 남을 나온 철에도 한 4, 5천원 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키우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저희가 정점을 찍었어요 2018년도에 이 사업을 찍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 때문에 세금이 넘나가더라고요 무슨 내가 뭐나라 애국할 것도 아니고 매국 안 하면 당연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회사를 많이 만들어서 분사를다 했어요. 그, 체험 휴양마을, 체험은 체험 휴양마을을 체험 보내고, 실제로. 체험 휴양마을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매출이 1억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1억 얼마가 우리 솔레마을에서 나왔고. 그게 이제 순수하게 우리 삼장하고 저하고 굳 하는 거예요. 근데, 체험 휴양마을은 우리, 저기, 고록선생도 봤지만, 코디라고 있어요, 저희 그코디라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둘이 버는 건 아니고 그거는 한 5시 버는 거예 그거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한 3억 3억 9천 정도가 저희 여기서 일어날 수 있게 그리고 마을 전체에서 일어나는 건 지금은 24억 이상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쪼개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일어는건 이제 맞춰놨습니다 세금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도 올해 세금 20만 원 벌어졌는데 자, 한테 애국은 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그래서 우리 동네, 우 제가 촌스러워서 이거 잘못써 가지고. 우리는 마을로 출근한다. 설레마을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그럼 여기 바짝 비단는 항상 잘 빛내는 사람이 전부다. 유비도 아니? 뭐안 돼. 천원 쓰지 마요 돼. 아, 네. 저희 그 브랜드는 소레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설레말동은 마 임직원은 여섯 명이고요. 원래 처음엔 열한 명이었는데 주식을 다 도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을 다 도로 사서 이제 지금 주주는 여섯 명인데 음 주주는 여섯 명이고 그리고 임직권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은 그냥 참여만 하는 겁니다. 근데 참여도 요새 못해요. 왜냐면 당장 오늘도 저희가 산만들... 제 페이스북에 보면 산번들끝 났습니다 하데 마을에 산머들이 아직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안 줘서 제가 못해서 안준게 아니라 그 양반들 보기 길 죽거든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 해도 성공을 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식용유를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식용유를 낼게 아닌 게만약그 양반들이 다 들고 왔어요. 그럼 저는 그냥 산만들에 베스가 줄게요. 근데 그 양반들이 다 팔으니까 드라마 그만 운 거죠. 아, 우리 작가 좀 불편하죠? 왜, 왜 그래서 그랬냐면 제가 이 뒤에 이걸 다 뜯었어요. 여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겨운지 자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걸 다진 <잦긴> 했어요. 나 <웃음> 지금 몇 대는 두 대라고요. 있다고요어쩌 아휴... 이렇게 먹기면안자라고 <웃음> 그래서 그래도 잔다 했으면 여기 짜라라는데 <웃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종을 하는 거는 산만들이요. 이제 산만들을 가지고 하는데 어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2 0 10년 도가 우리 센터님 이제 제가 부장해 보였나봐요 그때. 그러니까 그네마을에서 한번 그 마을 만들기 대화 모임을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 그때는 여기 사람도 안 왔어요. 지금 오지 말라고 오지 마. 그래서 하자 그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대때 모임에 참석하셨던 분한 분이 자문을해주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3만원 그거 대지도 않는데 왜합이까다5 정도 가없다왜한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실망 많이 했어요 어휴 3만원은 어떻게 하지? 막 고민했어요 근데 그마음은로 3만원을 못 팔아서 난리래요 그때 당시 테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해에 농담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제가 봄에 강릉 영동방송이라는 게 스케이블 t 이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거기는 무토가 뭐였냐면 1름도안불려요 채널이 11번이 MBC, 9번이 KBS거든요. 강릉이 근데 그게 10번이에요. 그래서 채널 돌다 보면 못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번 찍어 가면 하루에 여덟 번 내보내. 한 가지. 그 방송의 모토가 이래도 안 되고 그리고 한 달은 됐 <웃음> 네. 그리고 그 여덟 번 하길래 모르고걸못알서한 달이 됐그 방송에 제가 그때 한 서너 가지를 찍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싹그랬더니 제가 유재석이 보다 도 많이 나왔어 사이트랑 얘기하시면 제가 연습해놨으니까 네. 그에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38번의 신문 자체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그 여기 오셨던 분들 한 분이, 에이, 그게 팔리겠어요 했는데, 지금 저는 못 사고, 제가 못 사고, 저는. 제가 밤중에 저 지금 저산넘무가야 돼요. 그 사람. 농담이 아니고, 지금 3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따 밤에 제가 살아가야 돼요.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동네가 그렇거든요. 아, 니동네 가보시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천에 3만들인데 못가져왔어 제가. 그럴 정도로 지금 3만원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여러분들 모신다고 해서 그랬더니 그때 그분은 3만원이 많은 걸 알았는데 동네, 그분 동네에 많은 걸 알았는데 홍보를 안었던데 근데 우리는 흥보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자려서 저는 재발등찍 짓고 있는 거고 그분은 못 팔고 있는 거고 그랬던 거에 차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힘들거나 이러면 말을 많지웠어마을말이세터를가 가서 짜장면 먹고 놀다가 항상 그랬어요. 힘들면.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어놓잖아요. 그 아까 제가 그랬죠. 작은 은혜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저 권상동 센터자 페이스북은 꼭나으면 좋아요. <웃음>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좋아요를 읽어주세요. <웃음>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다음 설명으로 들어가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회사 목적이 경영 목적은 이타자입니다 그리고 경영 목표는 내년 이제 바뀌는 건데 처음에는 뭐 30억, 뭐 10억 이런 돈을 정했어요. 근데 이제는 각자 도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여기 게, 처음에 오신 분들이 여기 한분 계시다가 같은 모습 봤을 거예요. 그분이 난타를 처음에 저희 사무장을 했거든요. 그분을 가르쳐서 처음에 난타를 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난타를 해서 주민들 강사를 만들어서 난타 공연단을 만들어서 지금은 강릉을 대표해서 나가서 공연도 해. 요 1월 1일날 경포대 해돋이 축제 때나운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버는 돈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내가 필요해가지고 써야 될 때도 건사조이되는거예요 그래서 각자 도심하자 니네로 살고 나는 나를 살려야 우리 서로 죽고받고하지 말자 그래서 그야로딱 주고 이제 전콘텐너도 내려가고 네. 그래서 우리사무소 콘텐츠 아, 좋아하고 에어컨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표는 각자 도생 이거는 지금 한몇 년째 바뀌지 않아요 이제 목표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건 이제 걱정이 없어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은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눈을 돌린 게 문화 복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념이라그러면 과합의 공동체예요. 과합의 공동체가 여기 한문을 잘 모르시죠? 영어 세대라서 그렇죠? 네. 이게 임시 가짜입니다. 임시 가짜, 임시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이, 내 마누라는 뭐 평생 내 마누라지 천만에 있을 때에만 죽으면 바로 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모든 이치는 임시로 모이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이게 이제 불교적인 착각인데 임시로 불교적으로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인연에 따라서. 인연 다 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거를 원칙으로 제가 삼아서 가하의 공동자 화합을 언제고 그러니까 누구도 배척하지 말고, 왜 시골 마을도 그런게 있어요. 장관를 만들면 처음에 성을 엄청 해 가지고 이만큼 을읽고났어요이 건물 이게 이렇게 허름해 보여져요. 오징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이런 건물도 이게 전부 딱까지다하면한 20억 정도 돼요. 감정 얼마 전에 받아오니까 보험들이나 감정을 받아오니까 그러면 이, 이게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들어왔어요. 리액션을 가장 잘 해주는 우리 저 세상 옆에 계신 분. 근데 네, 여기 들어왔다. 그럼 저기 보였다고. 이러고 동네 사람들 배척을. 해 우리 25억이 넘는 돈을 만들어 는데 100만 원 가지고. 네가 지금 멀리 있다고 들어가. 근데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2년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목발이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개인 거예요. 소래월, 여후 장목발 거예요. 소래올웰링요리죠 여주 장목발. 처음에 시작 다섯 분 했어요. 잠깐. 근데 세 분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우리 반장님하고 저하고 둘 남았는데 우리 반장님이나한테 나이 많아. 그럼 먼저 돌아가시죠. 그니까 내가 햄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만 돌아갔을 때만 기다리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거든요. 밀는게 아니면, 그러면 다 누구나도 다올수 있게끔 열어주는 거죠. 그때 필요하기 위해서 임시로 그러면 싸움이 안 돼. 그리고 획기적 재분배. 이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꼭 해당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이 분배를 한다는 게, 우리가 남 그, 자 예를 들어 짜아치 당국에서 삼만원을 사와가지고, 백만, 병관, 백만으로 남았으니까, 이병만으로 가지고 분배하는, 거 이게 분배가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이익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나눠주고 나니까, 남는데, 하다 보니, 분기 또 남았어요. 그, 이걸 우리가 나눠받는게 아니에요. 핵기적 재분면은환원사업을 하는 거죠 아, 그게, 그, 가끔 가다가 졸지 말라고 울려줘요. 네. 그, 졸림만 한번 울려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터지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그, 핵기적 재분면은환원사업을 얘기하는 거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그걸 다 나눠주는 거예 그래서 작년에 제작님 같은 경우 마스크를 4천만 원을 빌려 올렸어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뭐, 뻥을 치는 게 아니고, 붕 떠는 게 아니고, 저희 그, 왜, 그, 왜 법인은 뭐라 그러죠? 세무사에서 뭐 종이에 책자 만들어었요 거기 보면 마스크 이래가지고 나와있어요. 그게 4천만 원을 저희가돌렸거든요 그게 이제 다 해기적 재분배야. 저희는 분배를 이미 받아올 때다 해요. 받올때 어떻게 하냐면 그 3만원을 사가는 사람이 1만원을 사갈 때우리 12,500원, 13,000원에 갚거야요 그러면 2 0 0 0 3,000원으로 이미 분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파는 게 바지를 옮팍 씌워서 2만원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만원을 파고만 한 천원도 남은데가 있고 500원 남은데도 있고 그럼 그게 이제 하나 사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갖는 것도 아니고 계기적 재능을 하고요. 이타 자리는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돈벌 게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나수좀 묻어 먹자 이런 잘 되게 해서 나수좀 묻어 먹자 이런 게있입니다 예, 2008년부터 이제 2007년도에 제가 마을에 나서 마을을 돌아보니까 마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는 마을에 있는 건 분열하고 노인이 하고 마을을 바꿔요. 근데 이게 정반도 없는 다치요 처음에 보셨지만 동네가 정말 시험한 동네였어요. 길이도 엄청 길어요. 이장는면적보다더 많이 나야 해 그런 동네가 형성돼 있었어요. 아니 물론 저는 이 동네에서 살서 태어나서 이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죠. 잘 아는데 이제 그런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부터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저 양반들이 어우 고맙습니다. 좋은 일이실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여기 <웃음> 우리 저 센터장님이나 그 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붙으러 가면서 그것도 잘 양년도 같이 보고하면서 그러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만 해도 좀저 분들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친한 척하니 2009년도 왜냐면 2009년도에 저희가 강원도에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새농업 처 건설을 보내 음. 근데 저가말이 자꾸 돈 잃듬도 하더라고 막 자노도 자른 해가지고 신나는 것만 했더니 뿅쬐잖아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거에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2022년도에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민말에 아까 저 번호선 셈리에게 막 아는 식품만 아니고 살림청이고 솔레마을 이름이 들어가면 무조건 사업입니요이번에도 입업진흥원에서 사업행사를 하는데 내려라 그래서 사업행사를 대충 석선했으니까 우상장한테 다시 보완해달라고 선정이 사실 딴데 같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솔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되고 나서 보완해달라고 계속 쫌안 해주고 있어 그 앞세우고 있는데 그래도 안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궁면 성산산콜레마거든 농수지능에서 지정한는 살고 싶고 이거는 뻥이에요 제가 마을에 있는 자료를 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원래 공문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보내면서 우리 해달라고 했더니 그껴달라했으니까넣어주더요 그리고 이제 친하게 없는 무슨 말을은정말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요거는 저희 마울이 처음에 2008년도에 2009년도 친환경 농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묻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다 하다 이제 너무 고령이 된 거예요, 산촌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불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출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됐고, 이건 너무 비즈니스 모델의 경기인데, 요거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어느, 어느 사람들 안된다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 없는 게이상 받을 때는 이건 제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그 농업 진흥청 가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뭐 형평성 때문에 충, 충남에 충 준대요 그 애. 그리고 이해가 끝나는 대회에요 이제 일몰이에이해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발표를 7분 안에 싹 읽고 나서 딱 서가지고 신사위원들한테 제가 사형을 했어요 옷도 새로 사 입고 왔고 나 강원도서 왔는데 내삭까지는 아니지만 증상이라도 상이라도 하나 받다 가야 되니까 먼자이라도 그러니까 남들 줄때 옆에 이름 하나만 써가지고 좀 줘라 부자하지 않냐 주민 이랬으니까 한 30분 때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심사위원들이 남을끼리 들어갔니까한 30분 그 앞뒤에 응원하더라고 그랬더니 하나 만들어갖고 나가서 이렇게 주더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을 사업을 했을 때힘드시다고 물론 힘듭니다. 하다보면 저는 우리 동네 다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힘들거든요. 신경질 났다가 좋았다가 좀 전에도 삼만원하나마디도 그랬잖아요. 그말 한마디에 엄청 많이 신경질 났고까 좋은 의이 같이 공존해 있는거잖아요. 안주면 얼마나 신경질을 하겠어요. 내가 중분하는 사람들이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 많운거죠그형님들이 진짜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삶을 사는데, 이런 조그마한 동네에서도, 여러분들은 마음을 하고, 도시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마음으 사시면 됩니다. 안 되면 끝까지 세우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도시사가 막 주는데, 그냥 뭐, 주, 주니까 준가보다 했고요. 요거는 이제 중요한, 뭐, 삶이 또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올해 신한국 대상이라고, 신문사에서, 그준거예요 근데 요거 받으러 안 갔다니까 택배를 보내더라고 그래 가지고 신문 50% 하고 같이 집제 덕지 갔다 왔어 그런데 응. 나한테 돈 보내라고 전화 왔어 그래서 나또안됐어 그래 가지고 이거 받은거아 그리고 참 여기. 예 이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살림치유 가이드. 치 살림치유지도사로 많이 들어보있죠 살림치유지도사를 동네 사람들은할 수가 없잖아요. 실력을.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낼게 한림성심대학교하고 아이들만 살림치유가이드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성심대학교 그 민간 자격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학 자격증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만들어가지고 동네 주민들 이 자격증을 다따고있어요 서른 38번. 그래서 일본 연주까지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동네하고 홍천 명계리하고 요두 군데 받들왔어요 이거는제가이장이 돼가지고 요렇게 꿀값을 뜨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 요거는 이 이제 마을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내용인데 뭐 이런 거다 듣자마자 고 요게 이또 중요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 마을에 뭔가 상품 을 만들어야 되겠다 음식을, 음식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한게 이게 뭐냐면 그 아이오씨 위원장이 밥, 뭐이지 밥, 밥이니까 밥은 그렇죠 아, 바순가? 예. 그, 아이오씨 원장이 왔을 때, 동계올림픽때 왔을 때, 만찬 음식을 찾으려는 연구, 영구, 요리연구가 계세요. 그요리연구가를 모셔다가 음식을, 저희 마을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데, 이 박사는 만들어만 놓고 팔지 못해요. 워낙 비싸가지고. 상품화 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 마을에서 만든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이시계예요그 프리마켓을 저기 명주 프리마켓, 명주동 거기도 프리마켓 을하고요 제가 이제 제빵풍을 홍보하는 다고 가지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안 사요. 농산물을. 그래서 어느 날 3만 도천가지와보고뭐 개봉도 지고와보니뭐 너무 일주로 많아서 안산다 해서 조금 가지고도팔아보니안 사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생각을 해보니 더 더우니까 먹을 걸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혜를 만들어고 갖고 나왔더니 엄청 잘 밟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누 몇개팔고 이런 곳으올때 얼마 팔고올때 우리가 식혜를 가지고 30만원씩 팔았어요 그래 팔았는데 어느 날 지나서 강릉 야행이라는 걸 시작할 때첫 해는 우리만 팔았어요 식혜를 그다음 되니까 그 다음 회차가 되니까 소나기는 다 시켜줘야돼요 <웃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더할수 있을까 그리고 모르는 건 물어보고 또 가가지고 갑자기 손님도 하고 예, 어느 마을에서 뭘 했다가 컨님도해보고 이래가지고 나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제가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많이 했어요. 1년이면 버뭐 그때 차를 만들어 다녔어요. 화물차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홍보하는 거예요. 뭐 대기 말고 그냥 뭐 뭔지도 모르고 다 써놓고 심지어 우리 공업선생님이 소개해줘 가지고 일조 인천에 갔는데 지금도 얘기해 추억, 추억이라고 진짜 8시간 동안 하는 만 보도 왔다니까요. 허불판에서뭔 어, 봉기 시장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촌은 아파트촌인데 아파트촌은 저쪽에 있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질 나고 이제 터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봉기 시행거뭐 하더라고. 근데 우리 보는 선생님이 또내 생각한다고 또 연결을 딱해줬어요 그래서 화물차를 끌고 여덟 지 걸려서 딱 올라갔더니 뭔뭐 아무도 없어요. 아파트 쫙 멀리. 근데 와서 이제 8시간 동안 하는 거고 뭐올 정도로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밑거름이 되더라고. 많이. 가서 물론 그때는 서있다가 그냥 왔으니까 아유 뭐 하루도 못 팔았는데 이럴 수 있지만 실간리지라니까 그게 다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되게 저그 좋아하고 존경들 하고 그래요. 미워 안 해? 근데 <웃음> 또 <웃음> 한 겨울에도 일을 다니면서 그리고 이거는 서울 구파발의 북한산이에요. 마을에 처음에 이게 처음 시작이 됐어요. 동네 아주머니 집을 모시고 가가지고 마을 홍보 해야 되겠고 물건을 홍보 해야 되겠는데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인데 그래서 아줌마 멋있어요 이으니까파0이 있대요. 그래요? 얼마나 있는데 그랬더니 한 10kg 있대요. 그래서 1 k 일에서 담았어요. 그리고 마을 농지를 담았어요. 그리고 장례삼도 있고 근데 장아찌가 있었고, 술 몰라가지고 그아침그부팔발 뒤에 그 흥수 하나 이 있어요. 졸 앞에 딱 자리 잡고 서 있으니까 그때가 주, 그... 동지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팔치호 하면서 가져가고 파신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전에 올리세요. 이놈 막 쓰라고 뭐. 이래가지고 막 팔았어요. 금거 팔았죠 뭐, 여기그 다음에 장례사는 이제 막 꽁쳐가지고 15만 원을 팔고 그리고 장아찌 조금 팔고 지금군 내려왔어요. 그래, 그렇게 래그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게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발전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이제 하는 거는, 여기, 여기, 영정도 벼룩시다. 추억이라서 이거는 꼬 올려놨어요. 여기, 저, 이거는 이제 강단 다루제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부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저희가 장사를 나옵니다. 주민들하고. 그래서 나가면 주민들이 34명 정도가 한 150만원 정도 일상을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단어한 열흘 동안에 이런 매출요 거기서 50.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보을받죠몇 시부터 하냐면 새벽 5시부터 아니 실제로 제가 여기서 저, 저, 저 장면에 들어있던 음식을 딱 들고 나가는 게 새벽 3시 반이 나요. 그럼 3시 반이 나가면 거기 5시부터 준비 돼요. 그러면은 몇 시에 끝나면 밤 12시 반쯤에 된다요. 그럼 출석하고 나면 1시 반이야. 그럼 들어와서 쓰레기 치우고 다시 싸가지고 놓고 샤워하고 나가면 딱 맞아요.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 그럼 나는 언제 자느냐 면 이제 아침 딱 끝나고 아침 먹는 거 끝나고 나면 한 10시부터 퍼져서 이제 자다가 차에 자면은 또 금방 깨요. 더워가지고 그럼 12시쯤에 어나서또 가서 카운터 보다가 삐땅몇붙치고 몇 들어와서 또 조금 자다가 가서 이제 얼굴마다 하고. 요 공무원들 얼굴 앞에서 알랑거리면 이제 <웃음> 제가 없으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이따는 어쩔 거리면 들어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 한, 10일 동안에 한 1억 정도 됐지, 원래. 근데 이제 인건비는 거의 다 나가요. 34명 정도가 받아가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울 부안동, 행복회. 동 여기 팀장님들하고는 관계가 설정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거기 가가지고 매년에 코로나 온 바람에 여기 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건 이제 다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도 작년에 한강대상을 저희가 받았어요 저희가 가, 여기 마을에 그 지금은 마을이 한강대상을 받은 게 대구리 야영단이 있어요 저희 마을에 습지가 주성돼 있어요 제가 뭐 내가 우동네에서만 15년인지 딴덕들은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강심문 이제 잘크거다 그, 그래, 하여튼, 이, 모유, 그렇게 하다, 하다 보니 제가 이장이 됐는데, 정관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때 회의를 할 때, 여기 저희 회의한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딱서 있고, 이렇게, 딱 열, 우와 여기, 물론, 이쪽 나무서도 있지만, 우와 여기 딱 맞춰서 이렇게 <웃음> 이제 회의를 엄청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 이유는, 마을에 토를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오늘 점심은 짬뽕이야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럼 뭐 어, 나는 짜장면 먹을래 하면 돼야 짬뽕은 이더빠진데 무슨 짬뽕이야 이더워 빠진다 는말 한마디에 닮아안잖아 다른 사람이 짜장면 먹고 싶은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왜 네가 짬뽕을 먹으려 하느냐고 토를 나은 순간 쌈이나 그러니까 이 동네는 토를 낳다어 그래, 이는 그렇게 해. 그게 이제 우리가 큰그 말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건 틀린 거예요, 또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을인정해줄수 있는 거. 그러면 토를 낳 다는 싸게 안다. 그러면 거기서 중재를 누가 하는지. 여기서 이제 이 여권이 이단얘 지금은 기념하고만 마음이 잘 갖고져 있고 시스템이 잘돼 있으면 이장 서로 안예요 왜냐면 해봤자 재미가 없어. 제왕적이잖아. 지제왕적이어야 뭔가 재미가 있어. 그래서 제가 끝나고 그 가서부터는 이장을 이념 이장 한 사람 없어요. 뭐 조사하는 게 아니고 공무진 아니야. 하, 올해는 우리 형님이 멋 동으로 공만 하다가 쏘가지고 동네 형님한테 쏘가지고 이장했는데. 이자에 아무도 안나와가고이 형님이 한명 나와가지고 됐거든요. 근데 저번 한, 한, 두 달, 인달 전에 한 달도 안 내놓고 하는 얘기가, 야이자 먼저 쩔 거다. 왜냐면 이자에할게 없어요. 진짜 너가 다할 게. 시스템이 잘돼 있으면, 네, 뭐이자에라 그러면 다리도 놓으면 가가지고 막 가서 놓으면가가비고막 간사하고 이러면는 술도 한잔 사주고, 막딴 사주고 이런 재미가 있는데, 저희 동네는 다리로놓면다리로놓면 출진위원회가 생겨요. 이장은 면상 속 맡아 때 친구로만 해요. 뭐 도장 찍을게 있어요, 이장님 하면 도장 받고서 찍어 만죽고 오면 그 추진은 애가 다 해요. 이장님은 그주공신날 불르면 가는 거고 안 불르면 빠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있다 보니까 회의가 싸면 할게 없어요. 뭐 이장님 뭘 했어요 싸면 안다 주민들이 진행을 해 버리니까. 누가누구를 누구, 탓하고요. 아무 탓할 사람도 없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간사들이딱 버치고 앉아서 회의를 하면 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회의가 이렇게 잘되는 마을이 이 마을 이 회의에 강시 조대용 의원이라고 있어요. 시의원인데 이 양반이 공무원 출신인데 38년을 공무원 생활했어요. 그리고 시의원을 지금 10년째 하고 8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때 회의가 나가지고 한 말이 그얘기됐어요 이렇게 회의가 잘 되는 데는 자기가 40년 넘게 동직선을안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외되면 없지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어이거지 이제 현재 85하고 103명이라 하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하니까 120명 넘더라고 그리고 그 가공수는 8 5가고 정도 되 처음에 우리 센서한은 우리 마을 들어오기 시작할 때 마을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주민들이 전부 한 누가있는 분들, 애들 빼면 2 0명이안 됐어요. 진짜로 안 됐어요. 아이 심지어는, 저, 교육받, 교육해주세요. 해가지고 교육받으러 왔는데, 그, 주민, 저하고, 삼장하고, 우리 형님하고, 셋이 앉아있고, 스텝이다 수지했다. 그럴, 그래서 인원들이 지금은, 게의를 하면, 3십명은기본 들어와요. 요새는 교육할 만하죠. 근데 요새는 안 불러요. 근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버려 오대산에 국립공원에서 제가 국립공원에 가지고 국립공원하고 그다음에 을 계속했어요. 저희 동네가 개두비 되게 유명한데 개두비 왜 유명하냐면 원조예요, 여기가 장충당 족발도 원조지만 여기도 좀 원조인데 왜 원조냐면 이게 다 국립공원이었어. 그래서 우리 개두비를 못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공원 직원들이 안볼때 대두부를 파다가 밭에서 심었어요. <웃음> 내 밭은 내 왕이 되어야 되니까. <웃음>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국민공원 차만 지나가도가 팔쪽지를 팔쪽지 하고 돌을 넣어요 싸움을 하는 거죠잖 그래서 제가 원래 이장이 되고 최근 먼저 한게 아 이제 사업은 마을 사업은 많이 열어가지고 전부 본사업을 안 했어요. 근데 마을 사업은 여러 가지 했는데 국립공원에 들어가서 주민들도 있고 산불조신 백만에 서명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판충불로 나눠수있게 없으니까 여기 저 가래가 많아요. 가래라는 거 아세요? 얘모기사는 예, 가래가 아니고 곧같이 <웃음> 생긴 거 있어요. 딱딱한 거. 그 가래가 있어요. 그 가래를 주다가 손에 이렇게 제압도 하고 이러라고 그걸 판충불로 돌렸어요. 그러면서 명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군공에서 감동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선물로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민공원에 들어있는 게 돈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대민지원 사업이 6억이야. 근데 국민공원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요새는. 주민들이 한빠져나가려 그러니까 해줄 데가 없어요. 그 6억을 지내겠습니 그래서 그, 하니까 컴퓨터를 사가지고, 뭘해드까요 이장님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장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다른거 다 필요 없고 국립공원에서 교육사업을 하나 만들어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교육좀 해달라고 이랬더니 환경교육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린레인저라는 걸 발족을 했어요 근데 저 그린레인저가 지금은 전국적인 조직의 국립공원 내 자율레인저로 바뀌었어요 <웃음> 그래서 나일,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태풍을 일으킨다고 이럴 때막막추는데 오늘 아침에 이거는 정말 쳐도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이사할 때는 안 쳐도 요 그때는 뭘 쓰나 했던 거요예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시면 어요거 예.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저희 주민들이 자갈 적으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 저희 주민 다 했어요 많이 나오지 근데 여기에 자세 보면 이사진이잃래서그런데 크게 그걸로 보면 이때 지식 넘은 노인대가 되게 많아 지팡이 작아 놓고 서있을거에요 그 그래가지고 여기 실제로 일할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 그 요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니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데 요 때는 이제 노인대고 약간 먼저 씌워보니까 다덜어보여 예. 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일자일구 롱로예요. 그몇 장소 가서 뭘좀 해야 되겠는데 동네뭘좀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라고 어, 6시 반쯤에 끝났게요. 네, 왜냐면 7시에 밥을 맞춰봤어요. 이렇게 가에자 밥도 안주면 좋았죠. 그래서 저기 시청에서가뭘좀 요청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라고 하는데 할게 없는 거예요. 끝하고 가서 해달라고 하면 안해줘요. 전체 몰랐어요. 우리 선생님도 처음에 삼사살이 나도 몰랐을 거에요. 네. 삼사님은 알았겠지만 삼사살이라는 동네는 다른 동네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를 포장을 했어요. 먼저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포근레를 불러가지고 친구 포근레를 불러가지고 공, 그 공짜로 이것도야기 네, 나중에 우리 동네 공사 들어오면 니다 네 죽게 해가지고 뻥치고 근데 얘가 그 다음에 다른 데 빠져가지고 뭐 공사고 있는데 빠져서 운동은 공사를 못해조금만해가지고 그래서 자녀도 못 썼는데 하여튼 그렇게 말하면 동네 사람들한테 나무비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면장님을 찾아가서 면장님 우리가 여기까지만 했는데 이제 위에 램코를 을 불러는 게 동이 없습니다 레미콜 한차은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면장님이 개발계장하고 와서 보더니 내려갔더니 개발계장한테막 면상소에서 50만원에 쓸수 있는 돈이 있대요. 매달 그 판불비 맘대로 쓸수 있는게 그 돈을 막아주고 150만원을 막아주고 포장을 해 줬어요. 참으로 그러고 나서 그 앞에서 면장님이감동을안 돼요. 그리고 우리 동네 와보고는 뭐, 뭐 산불도 막 고르다니지 방력도 지네끼리 알아서 막가지고다그러 뭐 하니까 야 이것은 틀리다 라고 생각을 한거예요 그래서 그 면짝님이 그 다음에 이동네 포장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싹 했어요 그다음 지금은 포장할 데가 없도죠 우리집 마산 끝까지 했어요 나중에 할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하는건 아니고 다음 회장이 정관예고 한다고 해준다는거 용원다고 말로 그랬더니 우리집 마산 끝에 진짜로 아까 저 밑에 어디 주소를가또신분 있죠 지 그죠. 응. 그 호름만 창고 같은 집이죠. 그게 제가 사는 집거든 어. 개집 같개집하마치이나요 근데 데크에서 네. 제가 살고 그아름 제가 사는 게꼭 끝까지 표져이되있죠아 바로. 그게 원래 저희 마당까지다한장 있었고. 그래서 못하게 했더니 까지 표정이 되어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저희 동네가 됐습니다. 그래 이제 주민들 성향을 제가 보면은 휴향형이 있어요. 마을에 일 참여도 안 하고 동게 이런사람들 그리고 분석형이 있습니다 마을에 참여도 안하고 정확한 정보도 없고 뒤에서 불신만 줘요 예를 들면 옆에 하우스를 뒤면 야 옆동네 이상 옆동네 하우스인데 동네를 뭐하는거야 그럼 그치 그럼 동네사람들 마을 회의 때 어, 옆동네 하우스다 근데 왜이상이 안받아봐 이상이, 이상이 노릇옵니다 이런사람이 분석형이라고 제가 긍정형 이제 우리 센서장가 저런 사람들도 이제 가장 경계해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자갈을 놓으 팔아먹는 거예요 이자 그리고 집에서 쪼그라는 거예요 잘한서 잘하니까 잘한,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게 금방 걸리다가 이까지 온고 시도 싹그만두이분정형이 네. 있어요 그리고 직업형이 있어요 뭐 면에서 면자에 온다 시자에 온다 국회에 온다 이런 거 엉덩이 집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주민들이. <웃음> 그리고 갈대형이 있습니다. 말도 정확히 알아, 요그 하우스가 왜 전소된지도 알아요. 몇 동네에. 근데 무슨 큰 놈이 떠들려면 모른 차가 다가 있어요. 그리고 막가폐가 있어요. 이거는 정서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던져놓고 마는 거예요. 그냥 옆에 하우스도 아니에요. 안 지었어. 근데 말도 없어 그냥 야옆에아할수 있는데 근데 우린 뭐 할까? 이런 부분 많은 거예요 아직 짓고 있으면 가서 물어보기라고 하는데 어디다 짖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부산져 놓는 거예요 막카페한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모이면 중요한 건 멀지는 아프죠 근데 이렇게 퍼즐이맞춰져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퍼즐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안 보인 건안 맞추시더라고. 그래서 이, 이런 사람들이 다저희들는 장난감 같은 사또 재밌어요. 실제로. 신경을 다 내면 이씨, 같이 막 신경을 내고 나서 돌아서서 시 죽고 와요. 왜냐면 그러고 나면 지도 미안하고 왜강릉이란 영화에 보면 모러잖아닌 내가 안 무섭겠다 이러잖아. 갈치 바꾸도 욕마하신다 이러는 내가 안 무섭겠다 이러잖아. 그렇죠. 그 놈은 내, 마음 안, 내가 마음이 안좋은그 놈은 안좋겠어 그래서 저기이 죽고 오는데 또그 다음에 한번 사살거리요 그리고 또 날부터 또 그렇게 하고 서로가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미워하지 마시고 마을일을 하실 때도 그 항상 이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지지맞추지고재밌더라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다무어 듣으시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사진들이 이제 이러고 그 한우사업들로 이렇게 우리 전에 이장님들이 이렇게 애교를 떨잖아요. 한우사업으로 뭐, 뭘 만들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친구 같았라고 우리 아저씨에요 <웃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영국면 그 이제 지금은 저희 마을에서 벗어났어요. 영국면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만 가지고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영국면 마을마켓회나 나눔장터, 그영국면 복지대 토론을 라고 해가지고 한1 2 0명 정도 모아서 토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주민들, 찾아가는 사람들, 백동들 그리고 요 주민장치. 한번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다른 기법 사람들이 할때뭘할때꼭 필요할까 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o e r a z to i łapu.